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좋죠. 부동산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상가를 3개월 6개월 1년씩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상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명 렌탈풀이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이번 겨울은 누구에게는 혹독한 겨울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아파트뿐만 아니라 경제 자체가 워낙 좋지 못하고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빚을 내서 아파트를 구입했는 사람들, 이자에 죽어 나는 사람들, 아파트를 팔지 못해서 걱정 때문에 흰머리가 나는 사람들, 정말 혹독한 겨울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아는 부동산들도 지금 벌써 문을 닫은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나다녀다 보면 대부분 부동산 문을 닫은 곳도 많고 임대라고 적혀져 있는 곳도 많고 물론 제가 주변에 부동산을 한번 다녀보라고 얘기를 했더니 실제 부동산을 다녀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통화를 하면서 아니 부동산을 다녀봤는데 대부분 문이 닫겠더라 그리고 문은 열려 있는데 그편말에 외출 중이라 가는데 사무실에 안 들어오는 것 같더라 전화 통화로 얘기를 하자 가는데 뭐 만나야 물어볼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집 앞에 많이 있던 부동산들이 대부분 문을 다 많이 닫았더라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 정도로 현재 부동산 경기는 좋지 못한 상태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시점에 되면 네이버 부동산이나 광고 사이트에 실제 유료화된 곳에 매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광고를 내도 전화 자체가 오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계속 광고만 낼수 없다는 거죠 뭐 사실 어느 정도 수익이 있으면 비싼 광고도 내고 다양하게 여러 매체에 유료 광고를 내겠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광고 내는 것에 지친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 결국은 어느 시점에 되면 정보가 부족해지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결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쉽게 볼수 있는 네이버 광고에서도 대부분 광고가 줄어서 일반인들이 많은 정보를 습득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을 다녀보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부동산을 다녀다 보면 은뭐 친분이 가거나 정이 가는 부동산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서슴없이 또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사실, 그냥, 뭐, 모르는 부동산에 무조건 바카스를 또 들고 가는 것도 좀 웃긴 것도 웃긴 거지만, 몇 군데 다녀보고 조금 마음에 드는 부동산이 있으면 다음에 갈 때는 바카스 거, 뭐, 캐봐야 돈만 몇천 원 뿐이 안 합니다. 뭐, 그래갖고라도 어느 정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수집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돈을 벌고자 하는 분들은 돈을 자꾸 아끼시면 안돼요 작은거에 자꾸 아끼면 큰일을 못합니다 사실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장사하는 분들 수천 수억 갖다 놓고 안되면 다 망하죠 뭐 그래 갖고도 투자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돈몇만원 이런거 별로 대단한거 아닙니다 그런거 정도는 서슴없이 좀 쓰면서 바카사 하나 사들고 가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또 물어보고 그리고 유대관계 가지고 그게 세상 살면서 부동산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뭐 운동을 좋아하고 나름 뭐 사람들을 이래 만나보지만은 이래 보면은 눈에 보여요. 돈안 쓸락하는 사람들은 사실 뭐술한잔 사고 안 사고 이런 걸 중요한 게 아닌데 뭐 형이 돼서 한번 살수 있고 동생이라도 무조건 얻어먹는 게 아니고 살 수도 있고 그런 걸 이름 몇 번씩 가져보면 그 성향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다시는 그사람들을와술 먹기 싫어요. 예, 그 인지 상증이라고 이런 유튜브를 그냥 재미삼아 보는 분들도 있지만 은 어느 정도 뭐 유튜브를 보면서도 실제 밖에 나가서 부동산 사람들도 만나보고 현장도 보고 두루두루 두루 다니면서 유대관계를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뭐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귀에 안 들어오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어느 정도 귀에 좀 들어온다면 은 그렇게 행동으로 실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잔소리 하려고 <웃음> 뭐 방송 켰는 건 아니고요. 자 렌탈풀 이라고 젊은 분들은 렌탈풀이 압니다 자 요즘 들어서 상가 같은 경우는 뭐 3개월 이다 6개월 이다 뭐 어떤 곳은 1년 정도도 렌탈풀 이라고 해서 신축에 한해서 대부분 이제 장사를 한다면 은그 월세를 안 받는다는 거죠 구축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 분들은 그렇게 융통성이 또 있는 분들이 잘 없어요 그런데 신축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분양을 하는 곳이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종합건설에서 건물을 지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매가 우선이기 때문에 임대가 좀안 나가면 뭐 월세를 조금 깎는 경우도 있는데 월세를 깎으면 실제 수익률이 안 나오죠.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와줘야 그 건물을 사는 분이 이자를 내고라도 일부 가져가야 되는데 뭐 이자 자체가 전혀 안 나오고 낼수 없는 상황의 건물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매매를 잘 안하기 때문에 신축 같은 경우는 건축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렌탈풀 이라고 해서 1년 정도 눕혀주고 월세는 깎아 주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깎아 주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그 1년 정도는 어느 정도 건물주 소위 말해서 건축하는 분이나 분양하는 데서 어느 정도 뭐 매매 금액 깎아 주는 것처럼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보통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분들은 잘모르더라고요 물론 이외에도 다양한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유튜브에 뭐 유튜브이 거멋이라고 어느 정도까지는 얘기를 해 드려도 상세한 설명들은 굳이 모든 유튜브에 유튜브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은 자기 밥그릇에 뭐 친인척도 아니고 아는 분도 아니고 사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까갖고 얘기해줄 필요는 없죠. 보통 한 60%? 많이 얘기해주면 50, 60% 정도라고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얘기해드릴 게 있지만은 굳이 공식적으로 유튜브에 그 정도하게 상세하게 뭐 얘기해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상세하게 얘기한들 뭐 조회수가 올라가고 구독자가 올라가고 그런 의미 하나도 없죠. 실제 구독자 조회수 올라가는 거는요. 뭐 아파트 얘기만 해주면 그냥 조회수 구독자 막 올라갑니다. 뭐 소위 말해서 재개발 건 이런 거 얘기 안 해줘도 돼요.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뭐 유튜브에 보면 뭐 19금, 29금, 39금 뭐 예쁘장하게 생긴 아가씨들 그냥 뭐옷좀 벗어보면 조회수 구독자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리고 먹방 이런 거 마찬가지. 나는 먹방을 왜 보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일단 얘기하다가 좀 밖으로 샜는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통상 그렇다. 저도 사실, 뭐, 한 50%, 60%만 얘기해줘도 그런 걸 모르는 분들이, 와, 이런 게 있어? 아,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90%까지, 100%까지, 뭐, 얘기를 듣고 싶다면, 친분을 가지시고, 주위에 유대관계를 가지시면 돼요. 아무튼, 뭐, 좀 방송을 좀 재밌게 하려고 노력은 해보는데, 참, 스타일이 안 맞네요, 저하고. 자뭐 입담이 그리 그래 좋은 것도 아니고 일단 뭐 정보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렌탈풀 이라고 해서 일반 상가를 얻으려고 하는 분들은 구축은 모르겠습니다 건물주들이 그 정도 융통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축 같은 경우는 통상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좋지 못할 때 더욱 그런 상황들이 많고요 뭐제 유튜브를 보고 분양 사무실에서나 아니면 다른 곳에 연락이 오는 것이 지금 어디어디 에 지금 상가를 지었는데 렌탈풀이 6개월을 해 주겠습니다. 1년을 해 주겠습니다. 뭐 주변에 광고 좀해 주시면 안 됩니까? 주변에 얘기를 좀해 달라. 자 렌탈풀이는 이 상가가 보증금 뭐 100만원에 월 100만원을 받는다. 뭐 100만원에 월 50만원을 받는다. 이러면 보통 2년 계약을 하거나 3년 계약을 하거나 하는데 통상 2년을 하죠. 2년대 2년 계약을 하면서 1년은 무상으로 제공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일단 분양을 하는 것이 또 우선이고 또 분양이 됐는 것도 마찬가지 뭐 그런 월세 금액은 분양 사무실에서 분양을 하는 곳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상가 임대를 얻으려고 하는 분들은 이런 것 정도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통상 우리가 뭐 어떤 가게든 마찬가지 부동산이든 어느 정도 알고 접근하는 분들한테는 얘기를 하면 뭐 수용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차 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차 이거 뭐, 수리하면 얼마입니까딴 데는 이래 한다 하던데, 이런 게 있나요? 그리고 이런 게 있으면 좀 해줄 수 있나요? 이렇게 묻는 거 하고, 아, 이거 얼마입니까 아,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그냥 그걸로 끄시면, 그런 서비스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죠. 뭐든지 알고 접근하느냐, 모르고 접근하느냐가 엄청나게 본인들한테 이익이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방금 얘기했는이 부동산권의 렌탈프리도, 뭐 보통 신축 같은 경우는 렌탈프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혹시 여기도 해주나요? 아니면 월세를 좀 깎아주나요? 아니면 몇 개월? 뭐, 옛날 말로는 눕혀준다 하죠. 근데 요새는 좀 신세대 뭐, 좋은 말로 해서 렌탈프리, 뭐, 3개월 렌탈프리, 6개월 렌탈프리, 길게는 1년 렌탈프리도 있습니다. 1년 눕혀주나요? 3개월 눕혀주나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월세를 안 받느냐?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접근을 하느냐? 물론 그 상가가 마음에 들고 임대를 얻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가도 마음에 안 들고 사람 간 보듯이 그래 또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요새는 서로서로 다 밝기 때문에 간을 보는지 쇼를 하는지 그냥 얘기 몇 마디 나눠보면은 다 느낌이 옵니다. 촉이라 하죠, 일명. 아무튼 동상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제 영상이 18분, 20분, 23분 뭐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동상 유튜브에서는 7분에서 10분 내외로 방송을 하락합니다. 그 사이에 가장 집중을 해서 많이 듣기 때문에 너무 길면 지루해서 안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얘기하다 보니까 뭐 얘기해 줄게 너무 많아서 가는지 주저리주저리 얘기하다 보이뭐 18분, 20분 뭐20 30분 되는 영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도 아이고 참 미쳤다 싶은데 하여튼 오늘 영상의 내용은 지금 경기 악화 속에서 렌탈풀이라 하는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 상가를 얻으려고 하는 분들은 먼저 마음에 드는 상가가 있다면 아파트 상가든 통상가 분양 상가든 그런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상가를 또 원하신다면 뭐 얘기를 해주시면 어차피 저한테 뭐 얘기하는 분들 상가 분양하는 분들 뭐 다양하게 뭐 얘기는 듣고 제가 굳이 유튜브에 올리진 않지만은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시라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을 마무리 하면서 한번 보니까 요것도 주저리 주저리 벌써 10분이 넘었네요 참 시간 금방 갑니다.